킥더 버 k 킥벌레 님들아 제가 초심을 잃었으니까 잃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초심 찾 burger. Kick the burger. 0 0 c k the burger. Kick the burger. Kick the burger. k 0 0 k the burger. Kick the 지 u r g e r 허팝이 허팝. 어? 허팝님이 허팝. 허팝이야, 골파이야 와... 여기, 여기. 예? 여기. 한그모르어요 아, 오늘 하루 스정보아네 네. 하루 네. 어, 다 빼놨어요. 아, 죄송한 저희가 근데 스케줄이 20분 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발차기 두번 빨리 하고 저희 다음 참가자한테 빨리 가야 되거든요. <웃음> 왜 이렇게 바빠요? 어 근데 주머니 뭐예요? 어? 미안해요. 오. 어! <웃음> 라운드 원 Fight. 차기 전에 잠깐만 님들아 근데 이 사람 너무 해맑다. 그냥 대충 놀아주는 척 하고 갈게. 안 맞다 우리랑. 라운드 <목소리> 2 fight. 조심히 가세요. 조심히 가세요. Who's n e x 다음 누